미스터트롯2에서 안성훈과 진혜성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라이벌전을 벌인다. 23일 방송되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는 본선 4차전에 진출한 16명이 최정예 멤버들이 탑텐0에 자리를 두고 치열한 1대1 라이벌 매치를 벌인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1대1 라이벌 매치는 두 사람이 각자 준비한 노래로 맞 붙는 1라운드 라이벌 대결과 한 곡을 두 사람이 나눠부르는 2라운드 한곡 대결까지 총두번이 라운드로 진행된다. 1-2라운드의 점수를 합산해 전체 등수 10등까지만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 이번 본선 4차전은 최종 왕자를 향한 여정의 가장 중요한 길목이 될 것으로 모두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데스매치 선을 차지한 데 이어 메들리팀 미션 뽕드림팀의 대장으로 맹활약을 펼치며 팀을 최종 2위까지 이끈 안성훈과 창법, 퍼포먼스까지 매라운드 눈부신 변화를 거듭한 끝에 지난 메들리팀 미션에서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반전 상큼미로 진해성의 빅매치가 성사돼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년지기 형동생 사이이기도 한두 사람의 대결은 안성훈의 지목으로 성사된 사실이 알려지며 박서진에 이어 거물급 상대만을 선택하는 안성훈의 쌈다 기질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트로트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0년 지기 우정의 라이벌 매치가 펼쳐질 미스터 트로트는 23일 목요일 오후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된다.